네, 네 좋아요, 네. 네 좋습니다. 시죠하부네 네. 네좋습네 네. 어. 야, 다시죠. 네. 네. 네. 좋습니다. 네. 어, 이쪽도 한번 갈게, 크게 붙어 주세요 네 네, 좋요 아, 좋다 네네네 <목소리로> 자, 하나, 둘, 셋, 넷, 넷, 넷, 넷, 넷, 넷, 넷, 넷, 넷, 넷, 넷, 와, 와 너, 피해, 너, 피해, 너, 피해. 하나데 하나데 하나데 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하나하 아, 번. 아, 은 많이 못 주무셨어요? 네, 그렇듯. 네, 그렇죠. <웃음> 네네다네네고하습니다 예, t h i n e